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호라이즌타를 한뒤 검지랑 중지로 잡고 아이스픽 스피인을 하듯이 넘겨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지랑 약지 사이에 세이프핸들이 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올려서 중지 검지로 바이트핸들을 잡아주고 세이프핸들을 놔주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와이트케이로 마무리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 아이스픽 스피인 부분만 그 검지랑 중지로 잡고 넘기는 부분 그 부분만 많이 연습하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